네, 제가 오늘은 달라스에서 가장 핫한 장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 데이트 장소로도 너무나 좋고 사진 찍기에 좋은 스팟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. 요즘 멋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안 와본 분들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.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왔습니다. 저의 오늘 데이트 상대가 누굴까요? 궁금하시죠? 바로 여기 있네요. <웃음> 뭐 꽃들이나 뭐 식물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닌데 그걸 데코레이션 한그 방법이 뭐 굉장히 앤틱하면서 뭔가 감각적인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근데 사기에는 집에서 제가 아무래도 이 식물을 잘 기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뭘 사갈 순 없고 그냥 구경만. 에피파니 <웃음> 진의 솔로곡에피파니 이상해. 오. 와! 와 대박. 이 뭐예요, 나? 어. 아. 이거 파는 거겠죠? 갤러리인가요? 지금 파는 거겠죠 <웃음> <웃음> 진짜 가구들을 계속 바꾸고 또이 페인팅들도 바꾼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<놀람> 와, 캔들샵 오! The smell is so good. So you just... You oh, not like this. No, I not like that. that. <laughs> like that. Oh, I see. y o smell like this. Mm. But it's very unique that you have l i k a Dallas city name. Yes, A Texas city name. <laughs> yeah. It's our Texas collection, which consists of the five major cities in Texas. Ah. Plus o a k cliff, which is the area you're in. Mm. And then, of course, Texas itself. Yeah, Dallas smell. 아, 이런 거구나. This is Dallas Mail. <웃음> It's leather, yeah. Oh, uh, very modern. <웃음> 아, 여기 키친에 놓고 아, 여기 메디테이션 룸에 놓고 아, 이렇게 또다 정해주니까 편하네. 라이브러리도 냄새가 달라야 되고 아, 리빙룸 좋네요. 오. 아, 여러분이 좀 냄새를 맡으시면 좋겠다. <웃음> 요거트샵도 진짜 맛있네요 어. 어떤가요? D샵 거리에 제가 오늘 와서 와... 그 하나하나의 샵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가게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구경하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그 친구들하고 와서 수다 떨면서 뭐 쇼핑하기도 너무 좋고 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데이트 하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기가 와 좋은 스팟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오늘 예쁘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? <웃음> Okay, so now you know you can subscribe on YouTube yeah, you. a n <웃음> <웃음> 네, 오늘 해피와 함께한 b 샵 거리에서의 데이트가 즐거우셨다면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Happy day! 해피 즐거웠어?